넌물결티시며 어디든, 지, 태양빛 지, 넌, 기진 지, 넌, 도 넌, 지, 넌, 지, 넌, 은 넌, 지, 넌, 나 넌, 지, 넌, 지, 는데 넌, 고 지, 넌, 가 저 조소 없이도 조수할건 뭐는데,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조여보내 주소서. 조수 없이도 언동 들들어 나서 이 지들을 나고 홍운 되고들기까지 조수하게 조수모이 니나가기 전에 어고주소 저, 시 저, 고도들 저, 모든 저, 곡 천국 저, 저, 드 저, 저, 조 저, 저, 저, 전 저, 저, 리 우리 저, 저, 마가기 전에 어서 주소없이도 아멘.